이제는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. 님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김벌레 영상들은 6개월 전입니다. 지금 모습을 공개합니다. 근력은 최대한 유지한 채 체중은 60kg까지 줄였다. 턱걸이도 10 곱하기 10까지 가능해졌다. 팔을 쓰지 않고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이제는 알것 같다. 골방에서 운동하는 것밖에 없는데 맨날 재밌게 봐줘서 고맙고. 아, 나 허리 나와봐. 거품 풀라고. 거품 풀라고. 미안 진짜 살 뺄게 미안 미안 바디 프로필 찍고 싶은 유튜버들 연락 주십시오 웬만한 스튜디오와잘 나오게 촬영해드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어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좌파든 우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십시오.